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해상보험법 어, 제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해상보험 계약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계약론의 마지막으로서 워런티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워런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목시적 워런티와 어, 워런티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또목시적 어, 워런, 어, 워런티의 워런티 위반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시적 워런티는 Implied w a r r a n 라고 하는데요. 보험증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비보험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예기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어도 비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지조건으로서 법정 워런티 즉 Legal w a r 라고도 합니다. 어, 가장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박 가망 거런지입니다 어, 1906년 MIA 제 39조에 나와 있고요. 어, 화물에 대한 항해 보험증권에서 항해 개시 시에 선박이 하나의 선박으로서 가망일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데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는 목시적 보험지가 있다 했습니다. 어, 명시적 워런티는 그것이 묵시적 워런티와 서로 저촉하지 않는 한 묵시적 워런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가망워런티는 보험증권의 문구에 의해서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가망워런티는 보험약관 중 불가망 부족한 면책약관에 의해서 어, 무효화가 될수있고요 1982년 ICC 제5.2조에서는 적하에 대한 항해보험에서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가망오런티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1906년 MI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망오런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요 불가망 부적합면책조항이라고 해서 5, .5 1에서여왕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함, 선박 또는 부순의 불가함뭐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혈액의 차이는 멸시적 워런티와 묵시적 워런티 사이에서 혈액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망 어, 워런티는 보험증권의 문구에 의해서 무효화될수 있는 반면 적법 워런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에 선박의 국적에 대한 묵시적 워런티와 화물이 가망이란 묵시적 워런티는 없다고 했는데요. 어, 선박의 소유권 양도에 의하여 선박의 국적은 변경될 수가 있고 편의지적 제도 등이 발달한 해운 분야에서 어, 선박의 국적이 보험계약상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가망성은 선박의 운항 또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능상 가망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화물 자체가 가망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정거런티의 경우 특정 국가가 IMO의 회사 협약을 대부분 비준하지 않았다거나 그 나라의 국내법상 안전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여 그러한 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운항할 경우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명시적오을티에 합의할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망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선박이 관련된 항해를 이행하는 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바다의 위험에 대응 가능한 이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 법률이 인정하는 선박의 절대적인 가망상태는 없기 때문에 어,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선박이 피해보험항해에 있어서 통상적인 바다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점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때에는 가망상태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 가망성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정된 특정항해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결정이 되어야 되고 어, 예를 들면 항구에 대한 가망성, 항구로 진출입하는 강에 대한 가망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 가망성을 갖추기 위해서 선박은 선차와 장비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항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선박 자체는 가망이지만 특정한 항해의 목적, 즉 예를 들어서 가판적 화물에는 가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선장의 적격성 또 선원이 충분하냐, 어, 도선사가 필요한 경우 도선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했느냐, 또 식료품 등을 적절하게 확보했느냐, 의사의 서비스를 필요한 항의인 경우에는 필수의약품 의료장비와 함께 의사가 승선했느냐, 선박은 연료가 적절하게 공급되었느냐, 선박의 기계는 튼튼하냐, 선박이 모든 표수 장비들을 잘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해서 장비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이 불가망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이 그간의 이 판결에 나타난 판시 내용들입니다. 입증 책임은 보험자가 지게 되었는데요. 선박이 항해를 개시한 직후 바닷물이 갑자기 새어 들어온 사실은 선박이 출항시 가망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배심원이 고려할 상황이면 틀림없지만 입증 책임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 입증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피갓때 텐즈 인슈어런스 컴퍼니 사건에서 운임보험증권에서 선박이 랭군을 출항하여 악천후에 조우하는데 어, 출항 후 11일이 경과한 뒤에 선박은 회항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회항한 때 선박이 손상을 입어 불가감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사실들은 선박이 출항할 때불가능 항의였다는 추정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항해보험증권에서 어, 항해보험증권에서는 항해 개시 시에 특정한 피보험항의 목적을 위하여 선박이 가항이어야 한다는 무시적 항의 오런티가 어, 있습니다. 어, 선박이 프롬프산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선박은 출항할 때가항일 필요가 있고 그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때에 감망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있는 동안에 보험계약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선박이 위험 개시 시에 그 항구의 통상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합해야 한다는 목시적 워런티가 있습니다. Add and from b u to New York이라는 조건으로 체결된 보험증권에서 선박은 항구에서 정박하고 있기에는 충분히 정상이었으나 항의에 대해서는 불가만이었습니다 선박은 출항 후에 멸실되었는데 피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항, 화재로 항구에서 멸실되었던 화재는 배트라는 문구에 의해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했고 요 선박은 계약상 항구에 정박 중에 대해서는 가항이 없기 때문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어, 선박이 가망이어야 한다는 묵시적 워런티는 선박에 대한 것이든 운임, 화물, 수익, 수수료 또는 기타 어떠한 이익이든 관계없이 모든 항해보험증권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묵시적 워런티는, 어, 예를 들어서 불가망, 부적한 면책약관과 같은 적합보약관의문구에 의해서 요화될 수 있습니다. 어, 적합보에서는 음, 화주가 어, 선박의 가망성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 약관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항해가 항의, 여러 단계로 구분되고 항해의 단계들이 상이한 종류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단계의 개시 시에 그러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것은 그 단계에 대해 선박을 불가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 여러 단계로 구분해야 할항해인가여부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 항해가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자라고 하겠습니다. 감망오란티는 오직 항해 개시시에만 적용되고 항해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각 단계의 개시시에 각각 적용합니다. 이것을 항해 단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선박은 위험의 개시시 또는 항해가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각 단계의 항해 개시시 가망이어야 하지만, 선박이 계속해서 가망이어야 한다는 묵시적 워런티는 없습니다. 뭐, 일부 위험에 의해서 선박이 불가망이 될 가능성과, 아, 그로 인해 손해의 가능성은, 그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증가한 위험이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 인수한 바로 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박 기관 보험 증권에서의 가망 오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보험 증권의 가망 오런티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선박이 바다에 있을 때오런티를 충족하기 위해 선박을 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박 기관 보험 증권에 개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기관 보험 증권에서는 선박이 어떠한 단계의 항에서도 가망이어야 한다는 묵시적 오런티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 보험자가 은밀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이 불가망 상태로 취항한 경우 보험자는 불가망에 기인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피 보험자가 은밀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이 불가망 상태로 취항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종은 커먼더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은밀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고 묵인하는 상황에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박이 두 가지 점에서 불가망상태로 취향하고 피보험자가한 가지 사실은 은밀히 알고 있었으나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은밀히 알고 있는 특정한 불가망에 기여하여 발생한 손에 하나여 보상책임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어, 선박 기간보험증권에서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 선장의 부주의와 서툴른 선박 조정술로 밸러스트를 해상으로 투하한 결과 선박은 불가망이 되고 어,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어, 돌풍을 만나 전복됐다 선장의 과실로 인한 불가망 상태이고 반항 당시에는 선박이 가망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는데요. 어, 이 반대해석의 경우에 어, 토마스 대 타인 앤드 웨어 인슈런스 소시이션 에 사건에서 선박은 어, 불충분한 선원을 싣고 항행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박관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선, 선박은 이전에 입은 선체 손상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멸실되었는데 이전에 입은 선체의 손상에 대하여는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 피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불가망이 해은미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되다 이런 이제 상반되는 판례가 있는 것이죠. 어, 다음은 혼합보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에 i 이에 의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가망고런트는 혼합보험증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선박이 어, 싱가포르로부터 12개월 및 싱가포르로부터 페르시안 글으로 항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한 사건에서 인도양을 가로질러 가는 화물 인도 항해에 대하여 화물을 인도해주는 항해에 대하여 그 보험증권은 항해보험증권의 모든 소송을 가지고 있고 선박은 연합무역과 국내무역에는 적합하였으나 원양항해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적합항해보험증권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화물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적합보험증권에서 화물이나 동산이 가망이라는 우적워란티는 없다고 m i a 의 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화주는 피보험 화물의 가망성을 원란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화물의 불충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에 해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 선박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항해보험증권에서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도 선박의 가망성이 될 워런티가 있습니다. 이 화물이나 기타 동산에 대한 항해보험증권에서 선박이 항해에 개시시의 가망일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에서 예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운송하는데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는 목시적 워런티가 있다고 염화의 제4 0조제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판 위 또는 아래에 적재된 통에 든 포도주를 부부한 항해보험증권에서 이 포도주는 모두 가판 위에 적재되고 악천으로 포도주를 투하하지 않으면 선박의 안전이 위험했다. 이 포도주는 쉽게 투하될 수 있도록 적재되었는데 베이어브 그 비스케이에서 악천 위에 조우하여 포도주를 투하했다. 선박은 출항시에 가망이 아니었으며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항과 N항에서부터 S항까지 구리 운송을 위한 보험증권에서 H항에서 150톤이 선적되고 N항에서 250톤이 추가 선적되었다. 아, 추가로 선적한 화물이 그 선박에는 너무 과중하여 침몰하여 구리 화물이 멸실되었다. 보험자는 첫번째 150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지만 아, 250톤의 두번째 적재 화물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법 오렌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법 오렌티는 부보 사업 또는 피보험 항의가 적합,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사업이나 항의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오렌티를 얘기합니다. 성립요건은 어, 적법한 부보 사업이나 피보험 항의또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있는 항부보사업과 항의의 적법한 수행방법이 이것이 승리조건입니다 먼저 적법한 부보사업과 항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이나 항의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묵시적원런티가 있는데요.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이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이익이 없는 해상보험계약은 도박이나 사행계약으로 강조되고 그러한 도박이나 사행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워런티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위법으로 인한 보험자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보사업이나 항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워런티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항해가 불법인 경우 그러한 항해에 대한 보험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해상보험증권에서 전시금제품이라는 말은 오로지 화물이나 상품에만 적용되고 산업에게는 확대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에 대한 보험증권에서 금제품이 아닐 것이라는 월런티가 있으면 화물의 일부라도 금제품인 경우는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어, 레드몬드 대 스미스 사건에서 부보 사업이 항해는 커먼너 또는 재정법에 의해 불법이 될수 있다. 어, 전쟁 중에 호송법을 위반하고 출항한 선박에 대한 보험증권은 무효이고 항해가 동인동 회사법 또는 항해법이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제임스 요트 리미터 대 템즈 앤드 몰시 마린 인슈런스 컴퍼니 사건에서 어, 건조보험증권에 대한 사건에서 지방당국의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선박건조가 금지된 당시 자기 아드에서 선박건조를 계속하면서 위법적인 사업을 운영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 이 사건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상보험 법제 43조에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쯔 인슈런스 어소시이션인데 어, 버시스 인덴니티 뮤츠얼머리 인슈런스 사건에서 적대국의 관리를 운송하였던 이유로 선박이 포획을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도 전시 금제품이라는 말은 적대국의 관리에이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부사업이나 항해의 적법한 수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보험자가 사정을 좌우할 수있는한 부부사업이나 항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도 워런티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사업이나 항해가 적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나 항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워런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보험 항의가 불법적으로 수행되어도, 묵시적 워런티 위반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드린더 대텐즈 앤드 머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선장이 선조의 무기나에 밀수한 결과, 어, 선박 기관보험증권에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행위가 아니죠. 어, 어, 코리 대벌 사건에서는, 어, 선조의 무기 없이 선장이 밀수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피보험 위인 선원의 약행에 의한 압류 손해에 해당된다고 라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워런티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정변경에 의해서 워런티를 계약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적용할 될수 없게 적용수 없게 된 경우 또두 번째, 워런티의 충족이 그이후의 법률에 의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 세 번째,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 워런티의 주고 별충족이 허용되는 사전 변경의 예로는, 어, 선박이 특정일 또는 그 이전에 출항할 것으로 워런티, 워런트 되고 있으나, 전쟁의 발발 때문에 호의를 기다리는 상황. 또, 선박은 호의를 받고 출항할 것을 워런티로 할수 있지만, 만약 평화가 이루어지면 워런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워런티를 충족하는 것이 그 후의 법률뿐만 아니라, 선전포고에 의해서도 위법이 될수 있다는 점. 또 선정보호는 적국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재정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워런티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워런티 위반에 대해서는 워런티는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일로부터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 워런티 위반일 이전에 보험자에게 발생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워런티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워런티가 있는 경우 보험의 목적은 워런티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어, 존재했을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워런티가 충족되지 않는 보험의 목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멸실되는 경우 멸실된 물건은 워런티 조건이 붙은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워런티 위반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든 상관없으며 손해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든 관계없이 워런티 위반으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워런티가 피보험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6년 m i a 는 워런티가 정확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 그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의미한,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런티의 위반이 있는 경우 비보험자는 손해발생 이전에 그 위반이 교정되었기 때문에 워런티가 충족되었다는 한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워런티를 위반했다가 다시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어, 중립국의 선박과 재산을 워런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선박이 해상고유에 위험 의해 어, 멸실되었고 선박이 중립국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사건에서 어, 중립국 재산이 아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 선박이 50명 이상의 선원을 싣고 L로부터 출항하는 것을 원티된다. 선박은 46명의 선원만을 싣고 L로부터 출항하였지만, 어, 그후 6명의 선원을 승선시킨다. 뭐, 아까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 처음 출, 항할 때, 어, 50명을, 이상을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어, 보험자, 그 면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은 계약해지권의 포기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워런티 위반의 효과로 발생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포기할 수 있는 해지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지 안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워런티 위반은 보험계약을 무료로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아고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추인될수 없지만 워런티 위반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가망 워런티의 경우에 RCC의 불가망 부족한 면책약관과 같은 보험증권의 문구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워런티 위반인 경우에도 추후 협정되는 보험료 또는 추가 보험료 지급함으로써 담보가 계속된다는, 어, 특약이, 특약약관이 대부분의 보험증권의 삽입입니다. 1983년 i t c h 드 제3조 워런티 위반 조항, 즉, 위반약관에서는 어, 선적, 과물 교역, 수역, 예인, 구조작업 또는 출항일자에 대한 오런티 입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보험 조건과 추가 보험료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항의는 적법한 항의이며 피보험자가 지배 관리할 수 있는 한그 항의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워런티는 보험자가 포기할 수 없는 워런티다. 즉, 적법 워런티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부적, 불가망 부족한 면책 조항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이제 그 워런티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 묵시적 음, 워런티와 또 워런티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또목시적 어, 워런티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봤는데요 어, 워런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를 해 드렸지만 어, 이러한 강조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워런티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할,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가우 워런티에 대한 다음 설명도 잘못된 것은, 어, 첫째, 화물이나 기타 동산에 관한 항해 보험증권에서는 선박이 항해 개시 시에 선박으로서 가망 뿐 아니라 예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운송하는데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는 목적적 워런티가 있다. 두 번째, 기간보험증권에서는 선박이 어느 단계의 항해에서도 가망이 안다는 묵시적 오런티가 있다. 세 번째, 항해보험증권에서 가망 워런티는 오직 항해 개시 시에만 적용이 된다. 항해가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항해 개시 시에 적용된다. 네 번째, 화물이나 동산에 관한 보험증권에서는 화물이나 동산이 가망이어야 한다는 묵시적 오런티는 없다. 이러한 예중에서 감망물런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어,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으로 어, 15번째 강의, 제 1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